최근 1년 이내 시니어 가전제품 소비자가 주로 구매한 제품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입니다. 이러한 가전제품의 구매 단계는 총 7가지입니다. B는 10년 넘게 쓰던 가전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바꿔야 할지를 평소에 가전제품에 관심 많은 A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B가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히 고장난 곳은 없지만 오래되어 성능이 낮아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비는 가전 매장에 들러서 예전에 광고에서 보고 사려고 마음먹었던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는 웹포털에서 제품 모델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및 기능, 특징을 알아보려 쇼핑 사이트로 들어갔고 간단한 사용자 후기도 참고했습니다 두 분은 제품 매장을 방문하여 이미 출놓은두 개의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원과 제품 기능과 예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에서 보았던 제품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A는 늘 그렇듯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은 동영상 매체인 유튜브에서 다양한 제품들의 정보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모델명을 입력하고 나니 제품을 직접 보여주며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평가해주는 다양한 유튜버의 컨텐츠가 검색되었고, 그러한 컨텐츠의 신뢰가 같습니다. 연관된 동영상 리스트 중에서 일반인 후기 영상도 보았습니다. 구매 직전 확신을 갖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제품에 대해 물어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댓글이 달렸고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안심하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기능 사용법과 에너지 효율을 실험해보는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품을 보고 나니 이미지나 글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광고 인지 및 기억도가 높기 때문에 가전제품 광고 시청 후 제품 호감도와 구매 의향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B는 마지막으로 구매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온라인 구매는 제품을 직접 볼수 없고 제품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제 관련 혜택 및 쿠폰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구입하게 됩니다.